안녕하세요, 체파스예요 오늘은 헬리콥터에서 인사하네요 키읍키읍 키읍. 체파스 부동산 사기치다 2편 기대하세요 히읍 안녕하세요, 다꾸예요 앞으로 다꾸 역할을 맡을 건데 귀엽게 봐주세요 취미는 총속기에요저 귀엽죠? 저는 알고 있죠 뽀뽀예요 크크 체파스가 헬리콥터 탄다고 해서 깍두기로 따라 나왔어요 크크 i 비를 o t 합니다 e i 탈출을 해야겠어요 아!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밥 먹고 여기를 떠야겠다 안녕하세요 브룩스 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빈자리 앉으시면 돼요. 네, 그럼 치킨으로 주문할게요.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계산은 뒤쪽 e 숙녀분이 한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나의 매력은 숨길래요? 네. 숨길 수가 없네 나의 매력에 또 하나의 희생양이 생기는구나 <웃음> <웃음>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외모가 귀엽네요 혹시 혼자시면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시간 보내실래요? 나도 너 마음에 드는데 그럼 오늘부터 일일어 때? 이름이 뭐야? 소연이라고 불러줘 소연이라고 오늘부터 너내 거다 <웃음>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진 난체버스어 그럼 여기서 나갈까? 좋아. Meanwhile. <목소리> 야, 신난다. 너 되게 부자다. 어디 가고 싶어?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야경이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줄게. 잘 잡고 있어? 난 너만 믿을게. 너도 나 믿지? 당연하지. 12 o'clock midnight. 와, 바람 진짜 시원하다. 불빛이 너무 예쁘다 잘 나왔지 이제 기분이 좀 풀려 어 사랑해 체파스 나도 사랑해 어 클럽이다 우리 놀다 가자 먼저 올라가 있어 소연아 조심해 난 오토바이 좀 주차하고 올게 돈은 오토바이에 안전하게 보관했고 소연이랑 클럽에서 재밌게 놀아야지 크크 <웃음> <레오슬> 아! 아! 아다 동까지로 가자. 다음부터 조심해서 다녀라. 내돈 내놔!